램핑 같은 효과. 키네마스터 활용 19번 편집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19번 영상에 클릭 그래픽 효과 하나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릭 그래픽 선택합니다. 클립 그래픽 선택하고 오버롤 음, 애니메이션 3번 3번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5번을 선택하겠습니다. 20개가 넘는 효과가 있는데 다 해보진 않고 제가 5번만 딱 선택해서 여기 있는 제가 추가한 영, 사진들 모두 클립 그래픽 오버롤 애니메이션 3번에 5번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래픽은 사진이나 영상에 직접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클릭 그래픽 오버롤 애니메이션은 에셋 스토어 클릭 그래픽 메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 그래픽 효과는 사진이나 영상 하나하나 모두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은 영상 만드실 수 있습니다. 9번 영상보다 훨씬 역동적인 영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하나하나 클릭그래피 효과를 적용해서 더 훨씬 더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